안녕하세요. 머니넷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개인 지갑 프로그램인 메타마스크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타마스크는 마이더월렛과 유사한 이더리움 지갑으로서 이더리움과 기타 토큰들을 저장하고 또 전송할 수 있는 그런 지갑 프로그램입니다. 크롬 웹 브라우저의 확장 프로그램으로 설치되기 때문에 크롬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메타마스크를 설치하기 위해서 메타마스크를 검색하고 공식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크롬 확장 프로그램을 설치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설치 페이지로 넘어가게 됩니다 Add to Chrome 버튼을 클릭해서 Add Extension을 누르면 브라우저에 설치가 되게 됩니다 설치가 완료되면 주소, 주소창 오른쪽 상단에 이렇게 여우 모양의 아이콘이 나타나게 됩니다 지갑을 생성하기 위해서 메타마스크 버튼을 클릭합니다 새로운 버전 사용하기 버튼을 누르고 그 다음에 지갑 생성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여기에는 여러분이 사용하실 비닐번호를 입력합니다 만약에 기존에 생성하신 메타마스크 지갑이 있을 경우에 이 버튼을 클릭해서 복원할 수 있습니다 크리에이 t 버튼을 누르고 이쪽에 이 이미지가 여러분 계좌에 생성된 고유 이미지이기 때문에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버튼을 클릭하고 이용약관을 끝까지 스크롤하면 버튼이 활성화됩니다 이쪽에 나와 있는 창이 여러분의 지갑의 백업 단어들의 목록입니다 이 단어들은 보안에 유의하셔서 안전한 곳에 기록해두시거나 이 백업 파일로 다운받아서 저장하시면 됩니다. 우선은 클릭해서 저장해놓겠습니다. 다음 버튼을 눌러 처음에 있던 그 순서대로 단어들을 클릭해줍니다. 단어들을 순서에 맞게 입력하셨다면 컨펌 버튼을 눌러 다음 단계로 이동합니다. 이제 지갑이 생성이 되는데요. View Account 버튼을 눌러서 여러분의 계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더스캔에서 보기 버튼을 누르면 은 거래 내역이 기록되어 있는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막 생성했기 때문에 아무런 기록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메타마스크를 사용해서 이더리움을 전송받고 전송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메타마스크 버튼을 클릭하면 이렇게 창이 뜨게 되고, 디버시트를 누르게 되면은 자신의 이더리움 계좌 주소를 볼수 있습니다. 이곳으로, 어, 거래소나 다른 지갑에서 이더리움을 보내게 되시면 뜨게 됩니다. 그리고 메타마스크에서 다른 이더리움 주소로 전송을 하려면 샌드 버튼을 누르고, 계좌를 확인. 이곳에 수령하는 리더리움 조를 넣습니다 다음에 보내실 리더리움의 수량을 입력하시고 이곳에 설정 버튼을 클릭하여 필요할 경우 수정할 수 있습니다 내용을 확인하신 후에 다음 버튼을 클릭하면 전송될 거래 내용이 나타나게 됩니다 컨펌 버튼을 누르고 이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은 트랜잭션 페이지가 나오게 됩니다 트랜잭션이 완료된 후에 이렇게 알림이 뜨게 되는데요 알림을 클릭해서 거래 내역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석세스가 뜬다면은 전송이 성공한 것이고 메타마스크를 클릭해서 금액이 빠져나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은 수령인 주소에 입력한 계좌로 들어가보면 전송받은 이더리움이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까지 메타마스크 사용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